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에 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평소에 어떤 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지 제주도 사는 주구의 어, 다국적 마켓 장복일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는 마켓은 요 유기농 식재료도 팔고 있고요. 또 외국 식재료를 쉽게 구 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마켓, 에스니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쪽에서 장을 볼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카트를 빼서 먼저 저는 마켓에 오면 가장 프레쉬하고 신선한 과일을 먼저 보는 편이에요. 이날 저는 산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살짝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다른 과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바로 파파야 메론을 구입하기로 하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그렇게 크지 않아 한 번에 남편이랑 그냥 먹기 너무 좋은 과일일 것 같아서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일리로 항상 먹고 있는 토마토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다음 늘 먹고 있는 야채 코너에서 이제 어떤 야채를 살지 채소를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보고 자꾸 들었다 놨다 저도 가격에 민감한 또 주부이기도 한데요 요즘 케일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서 이 자이언트 케일을 하나 가져가고요 이때 쑥이 제철이어서 쑥 된장국이 생각나서 쑥도 한팩 샀습니다 다음은 요즘 남편이랑 집에서 간식으로 홈메이드 핫도그를 자주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병에 담긴 이 소세지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하나 데려가기로 같이 쏙 넣죠. 그리고 저는 마에오면꼭 구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식재료를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각종 뭐 피클류, 또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멜리스 베이비 할라피뇨 피클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요런 코코넛 밀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 저녁으로 레드커리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 커리에 넣을 코코넛 밀크도 데려갑니다. 또 남편이 좋아하는 나초도 카트에 담았고요. 음 이거는 사실 자주 사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지만 약간 그 오징어 맛 나는 그런 포 같은데요 이런 간식을 평소에 자주 먹진 않지만요 마켓에서 집에 가는 길이 거리가 꽤 돼요 차에서 지루할까봐 요 간단한 스낵과 인도네시아 드링크? 타마린드 맛이 나는 음료수도 같이 먹어보려고 이 오징어 먹물맛, 약간 매콤한 맛에 피쇼 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재밌어하는 각종 해외 소스류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가장 발길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이곳 마켓은 소스류도 다양하지만 해외 향신료나 소스류가 많아서 구경만 해도 정말 시간 가는 줄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날 레드비니거가 필요해서 샐러드 만들 때 자주 사용할 비니거도 카트에 담았어요. 다음은 요즘 데일리로 마시고 있는 이곳 마켓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마켓에 올 때마다 이거 한 병씩은 꼭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요리할 때도 넣고요 제가 자기 전에 잠이 안올 때도 한 잔씩 마시고 있는 와인입니다 프랑스산 와인인데 풍미도 좋고 맛있어서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와인이네요 그리고 이런 육류나 뭐 생선류의 신선 제품들은 사실 가까운 동네 마켓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저희 부부가 후라이팬을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린 팬이라고 하는 세라믹 팬이 너무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날은 고민만 하고 사실 구입은 좀더 신중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싱싱한 이 게도 너무 맛있을 것같고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도 너무 갖고 싶은 그런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튜나 참치랑 연어 사시미 코너도 있고요 이런 간장새우 각종 회종류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캘리포니아 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에어프라이어로 베이킹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베이킹 툴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곳 마켓에는 이렇게 파이팬, 또 식빵 툴도 있었고요. 기본 케이크 툴까지 간단한 베이킹 도구를 살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샌드위치 사이에 껴서 먹는 고다치즈 슬라이스도 하나 카트에 담았고요. 벌써 장보기가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장을 보는 편입니다. 이제 마켓에서 집까지 거의 한 30분을 가야해서요. 가는 길 지루하지 않게 남편이랑 요 간식도 먹으면서 또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를 만들러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장봤던 것들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은 레시피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